자 다낭에서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은 걸로 아주 핫한 장소 핑크성당에 왔어요. 핑크성당은 그 정변이 보이는 쪽으로는 문이 없고요.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와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요문 있죠? 여기로 들어가셔야지 볼 수가 있어요. 그니까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뒷문만 이렇게 개방을 해 놓더라고요. 자세히 모르겠는데 뭐 혹시 뭐 예배 같은 거할 때는 정문을 개방할 수도 있겠죠? 근데 뭐 저는 잘모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입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핑크 성탄 이렇게 뒷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.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. 제 눈에는 그냥 뭐 그렇다 는데이 핑크 색깔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여자분들한테 어필을 되게 많이 하나봐요. 뭐 이쁜 걸로. 뒤에도 이렇게 생겼죠. 요렇게 자, 일튼 실내를 다 봤고요. 그러고 이제 정면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이럴줄 알았으면 저도 아우자이를 하나 사입고 올걸 그랬어요 예쁘게 핑크색깔이랑 어울리는 아우자이는 무슨 색깔일까자 보시면은 뭐 대부분 분들이 다 한국분들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또 한국분들이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려서 중국사람들도 되게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한번 또 정면 볼게요 보시면은 아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위에 뭐 제가 듣기로는 뭐닭 모양의 뭐가 있다고 하던데 닭모양에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전에 꾸요가 저한테 설명을 해줬었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또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역광 때문에 핑크색이 잘안 보이는데 좀더 내려 볼까요 더 내려 보니까 는 네, 핑크색이 조금 더 보이기는 하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 한장 찍고 뭐 다양한 포즈 취하고 그러고 인스타에 자랑해야죠 나 여기 왔다고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, 네, 이 역광 때문에 핑크성당에 가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오전에 오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오전에 오면은 이제 해가, 지금은 해가 저 핑크성당 뒤쪽에 있지만은 오전에 오면은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장소 뒤쪽에 해가 있겠죠. 그러면 그 해가 저 핑크성당을 비치겠죠. 그럼 저 핑크성당이 더 핑크틱하게 아름답겠죠. 그럼 본인 사진도 잘 나오겠죠. 아무튼 그래서 웬만하면 오전에 오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아 여기에 또 예배보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엑스트라 의자를 또넣나봐요 근데 엑스트라 의자가 모장마차 의자네요 아 구경 좀 하다보니까 또 비가 내리고 있네 지금 어. 카메라 엔진은비 맞으면 안 되니까는 또이렇게 한바퀴를 제가 지금 뺑 돌았거든요 이제 출입구 바로 옆쪽인데 조기가 출입구고요. 그 옆에 어, 여긴인데 이게 렇도또 뭐가 있네요. 네. 저기 비석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저건 돌아가신 분들 비석. 저기 벽에다가 이렇게 놓은 것 같고요. 성모마리아상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. 아베마리아라고 써있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다 봤어요. 저는 제가 보기 여기는 뭐 남자들한테는 그닥 그렇게. 매력은 없는 것 같은데 사진 찍으면 아무튼 이쁘게 잘 나오나봐요 사진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찍으면 좋는 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왔던 입구로 나가고 있어요 이제 또 아, 저는 정말 운이 좋았네요 오늘 일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대략 2시 15분 정도 됐는데 여기 보면은 No visit allowed during the m a s s time, please. 아, 한국말인데 미사 시간에 들어오지 마시고 감사합니다. 아, 미사 시간에는 여기로 들어올 수가 없나 봐요. 오. 그러니까 는 일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이거 시간 잘 계산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위에, 이게 미사 시간이겠죠? 네. 더 h e m 임 s s time table에서 여기 위에 적혀 있는 데사일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일요일날은 5시 15분, 8시, 10시, 15시, 17시, 18시 30분 이렇게. 여 네, 6개의 미사가 있나 봐요.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5시, 17시, 15분. 네. 이 시간대는 피해서 오셔야 될것 같고. 뭐, 그러네요. 근데 지금 이게 3시 미사인데 지금 저희 2시 15분이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또 문을 닫네요. 그러니까 난 최소 미사 시간 전, 1시간 전에는 오셔야 될것 같아요.